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주요 해양 유류오염 사고와 그 영향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액선발레조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강의는 지난 시간에 토리캐녀노 사고와 유류오염 손해 배상보장 제도의 확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주요한 어, 사고 4개 중에서 이번 시간은 엑슨 발대주호 사고와 OPRC 협약의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개요는 사고의 개요, 방제작업, 사고의 연합, OPRC 협약의 재정, 이러한 순서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사고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89년 3월 24일 어, 유조선 엑슨 발대주호가 좌초가 되었는데요. 이, 알래스카에서 어, 캘리포니아의 에, LA, 즉 로스앤젤레스로 항의하는 도중에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의 라일 리프 위에 라는 그 암초입니다. 이 암초 위에 어, 선박이 좌초됩니다. 어, 이 선박사고로 인해서 11개의 화물탱크 중에서 8개가 손상을 입게되고 어, 좌초 이후 약 6시간 동안 어, 액슨 발에즈호은 원유 5,300만 결론 중에서 약 어, 1,090만 결론 유출이 되는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어, 이와 같이 유출된 기름은 약 1,300마일 이상의 알래스카 해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엑슨 발데조호는 미국 수역에서 어, 발생된 가장 가장 규모가 큰기름유출사고로 어, 기록이 되는 이러한 그 참사를 뺏게 어, 되었습니다. 어, 이 선박 사진이 평상시에 엑슨 발대조의 모습인데요. 어, 초대형 그 유조선이고, 이 엑슨이라는 선박, 엑슨 발대조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어,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거대 정유사죠. 엑슨사의 원유를 운송하는 이러한 선박 어, 사고 이후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오일 펜슬 요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미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기름띠가 이렇게 바다에 형성이 되고 있죠. 있고, 어, 방제선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고 이후에 기름이 제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름띠들이 어,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보시면은 그 알래스카 쪽에는 이제 미국의 그 원유가 생산되는 이제 지역인데요. 발데스 석유기지에서부터 브라이섬을 거쳐서 프린스 윌리엄만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어 선박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어 기름띠가 이렇게 형성이 해안을 따라서 많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전부 지금 기름띠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름이 확산되는데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기름띠가 광범위하게 알래스카 서해안 쪽으로 쭉 이렇게 확산이 되어 나고 오 있습니다. 이 해역 자체가 상당히 그 선박이 통항하기에 쉽지 않게 되어 있죠. 굉장히 그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과 같이 어그 복잡한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방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어, 그, 갑작스럽게 이제 기름이 많이 덮치다 보니까, 어, 여기에 이제 서식하던 이런 이제 조류들이 기름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날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사 죽은 상태입니다. 어, 이런 것들도 이제 환경 피해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아지못 드렸습니다만, 토리 개념호 사고 때도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 당시에 선진국들은 그 당시에도 이미 그, 그 환경을 굉장히 중시했고, 어, 생물 자원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러한 그 조류라든지, 그 어류라든지 동물의 피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 그 수의학이, 어, 프랑스에서 많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사진들이 그 많이 이제, 그 보여지는 것은, 어, 이 사고로 인해서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있을 입니다 어, 오염 지역은 브라일리프 남수 쪽약 470마일까지 확대되다. 이 앞에 사진에서 보시면 은 브라이, 브라이 리프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한 470마일까지 쭉 뻗어서 오염이 확산이 되었고요 어 유출지역은 11,000평방마일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발생된 사고인데 1990년과 91년 여름까지 방제작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총방제에 동원된 인적 물적자원은 어, 최대 11,000명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어, 1,400척의 선박과 어, 80대의 어, 비행기 항공기가 어, 동원이 되어서 방제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여기 이제 알래스카 내에서 사고가 이제 발생해서 기름띠가 형성되었던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이렇게 어, 브라이리프 쪽에서 쭉 나오면서, 수역이 전부 오염이 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요. 지금 일정별로, 이 사고 이후에 이제 그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기름이 이렇게 유출되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어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을 좀 확대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이런 것들도 그 해양 환경에는 그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이제 유막이 두껍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조류들도 유막에 갇혀서 죽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고 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 조류가 유막에 갇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유막이 햇볕을 차단하게 되면은, 이그 하단의 그 수중의 그, 어, 바닷물이 다시 이제 그 부패하게 되는 재오염 단계로 이렇게 돌입하기 때문에 해양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된다 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7년 돌이 개념호 사고와는 달리 이미 상당히 과학 기술이 발달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가 조금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사고로 인해서 우선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방제 작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네명이 사후에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어, 자연환경이나 어업, 관광, 야생동물 등 피해가 막심했다 이렇게 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엑슨 발레즈호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방제작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네명이 사망했다 이 이제 어, 기름 유출 사고가 그렇게 그 자주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방제작업을 하는데 이제 방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 좀 비전문가들까지 투입돼서 방제작업을 하다보면 예, 그 유독가스라든지 뭐 이런 그 작용으로 인해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경우에는 엑슨 발레조 사고 이후에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연구가 되면서 어, 사고의 어, 비전문가가 그 뭐라 할까요? 우리 자원봉사 형태로 함부로 투입돼서 현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는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피해까지도 굉장히 심, 그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손해배상 문제는 1994년 앵커리지 법원에서 어, 실제 손해에 대해서 2억 8,7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억 달러를 판결하게 됩니다. 그냥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법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손해배상에 이제 약간 그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 이런 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특공 형태인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상사 관련 법령에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미국의 제도를 많이 이제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제도가 미국은 일찍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판결이 나게 되었고요. 어, 여기에 대해서 항소법원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40억 달러로 감액을 하게 고 어, 어, 상고법원에서는 여기에 그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자를 합쳐서 45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하게 됩니다. 또재구 순회, 항소법원에서는 25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액션사의 경우는 방제작업을 위해서 이미 25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 시가 여기에다 추가로 또 10억 달러를 민사및 청사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상태에서 어, 그증벌력 손해배상 25억 달러는 지나치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 또 행정명령이 이제 내려지는데요. 알래스카 주지사 스티브 카우퍼는 화물을 적재한 모든 유조선은 발데즈항에서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를 거쳐서 힌친부록 입구까지 두 척의 예인선이 호송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이때 한 척의 예인선은 길이 64m의 호송 비상 선박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이제 상당히 그 효과적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예, 아까 이제 그좀 전에 사진에서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다시피 이 수역,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 쪽 수역, 발대지항에서 나가는 수역이 굉장히 리아스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암초도 망급하기 때문에 어, 이런 그 대형 유조선이 운항을 할 때는 어, 이러한 좌초사고, 즉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어, 예인선이 이 배를 호송하도록 했, 했기 때문에 어, 사고를 막아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일럿, 즉그 도선사가 선박을 예인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 이 당시에 그 알래스카에서는 도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마다 도선사가 다 있습니다만 강제도선 제도는 그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선박이 또 동일한 선장이 그 반복해서 같은 역을 항해를 할경우에 강제도선이 면제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역량으로 그 미국에서는 1990년 유류오염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어, 이 미국 연방법으로 이 오일폴루션액트가 제정이 되면서 어, 유류오염사업의 방지를 위한 공법기정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해양환경관리법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규정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법 규정, 즉, 우리 식의 그 유료용소의 배상보장국과 같은 규정이 함께 규정된 공사법 일원화된 법이다, 고 보겠습니다. 어, 이 법에서는 공법적 규정으로는 100만 결론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를 낸 선박의 경우에는 입항금지 조치가 내려, 내려지게 되고, 어, 1994년 이후 인도되는 모든 유조선에 대하여 이중선체 구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중선체 구조라는 것은 어, 선박 이제 유조선의 그 선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보통 이제 단일 선체 구조인데 어, 이 안에 다시 그 유조탱크가 있으면 탱크를 둘러싼 선체를 만들고 거기에 일정 간격을 두고 다시 선체를 둘러쌉니다 그러면 어, 충돌을 하더라도 이제 충돌해가지고 선체 파공이 생기 고 구멍이 생기더라도 안쪽에 있는 그셀 구조 선체 구조는 손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기름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그 1995년 1월 1일 이후 2015년까지는 기존의 단일 선체 구조 유조선에 대한 단계적 해체를 규정합니다. 하 또 사법적 규정으로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의 무한배상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협약이나 국제기금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협약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책임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유럽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대부분 국가들은 그 IMO에서 만든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의 체제를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은 어좀더 강한 그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어, 무한배상 책임 또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런 이 이러한 법체계 자체가 굉장히 어, 피해자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법은 좀 독자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 유류오염 손해와 같은 경우 뿐만 아니고 어그 회사 관련법의 대부분이 미국은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높은 자국의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산업계 대응기구를 설립하게 됩니다. 미국 정유회사들은 자국책의 향으로 부족한 방제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내의 5개 지역에 석유산업계 대응기구죠. p e t 리 o 인더스트리 n 스 u s t r y r e s p o 피로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3만 톤 규모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로 하고 출범을 했는데요. 1990년 유료 오염법 제정 이후에는 기구의 명칭을 해양 유료 대응협회 Marine Spill r e s p o MSRC로 개칭하게 됩니다. 5개 지역 센터의 광제선 16척, 기름 회수기 96기, 올펜스 91.4km 등의 방제 장비를 분산비 취하게 되고요 초기에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음, 우리나라는 지금 해양경찰이나 뭐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굉장히 그 방제 능력도 뛰어나고 또 많은 장비를 나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은 이 사고가 날 당시만 해도 미국의 그해양경비대가 미국 전역을 이렇게 커버하는 형태로, 어 방제작업을 일부 하고는 있었지만은, 사고가 나서 집중적으로 방제가 이제 대규모 사고가 났을 때 방제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아까 이제 그 사고의 결과로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의 방제비용 또, 어 징벌적 배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이때 배상 손해 배상액과 징벌적 배상까지 하면 굉장히 이제 큰 액수가 나는 거죠 그한 2조 5천억 이상 나왔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고 어, 났을 때 초기 대응을 잘해서 손해를 그,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방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정유 회사들의 그, 그, 그, 연합체에서 석유산업계 네, 대응기구, 나중에 이제 해양유출대응협회인데 이것을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 어, 방제선을 확보하고 방제장비들을 확보해서 어, 사원하면 즉각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어, 이 기구에 그 착안에서 어, 1996년 시프린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오염방제조합을 출범합니다. 그이 당시에 이제 저도 그 해양오염 방제조합을 우리나라에 설립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신문에 그 칼럼을 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모 신문에 고정 칼럼을 하고 있었는데 내고 있었는데 한 1년 후에 이제 그 방제조합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공공기관화가 되었습니다. 그이 당체에 조합으로 했는 것은 조합은 그 이해당사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대형 유조선사들과 또 정유사들을 포함시켜서 이제 회원으로 해서 조합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어이 조합을 지금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 형태로 이제 확대 개편을 한 이런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공공기관화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다. 이, 이 점이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도 경제 규모가 이미 세계 한 10위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어,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러한 책임을 어, 무겁게, 물고, 어,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OPRC 협약의 제정입니다. 이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국내법으로서 올 폴루션 액트가 생긴 것이 하나의 큰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OPRC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이 만들어졌는 것이 엑슨발대조 사고의 가장 큰 제도적인 그보완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제사회는 엑슨발대조 사고 이후에 유류 오염 사고의 방지에 대한 인접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어, 1990년 유류 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어,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어, Prefer,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1990이것을 이제 OPRC라고 하는데요 이 협약을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알래스카 수역은 알래스카 지역 자체가 원래 이그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지만 은 러시아 수역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 수역, 러시아의 그 영토였던 것은 미국에다가 팔았는데요 어,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북극과 이렇게 접해 있고 어, 인접해서 러시아 또 캐나다가 있고 그 밑에 사실 미국 본토가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오염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국제 분쟁화될 소지가 있죠. 이 분쟁화될 뿐만 아니고 막그 분쟁을 떠나서 보더라도 음, 한 나라 영해나 공해에서 발생되는 오염 사고가 확산되면 여러 나라로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들 국가가 협력해서 오염에 대비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어 굉장히 그 국가간에 분쟁도 생기고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 영해에 함부로 들어가서 방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눈을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그액선발대 조사고를 계기로 해서 어, 이 국가간에서로 협력을 할수 있도록 이런 이제 국제 협약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또 IMO는 해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조선의 이중 선체 구조 등 선체 구조의 구조와 설비에 대한 법령을 강화하고 인적 또는 시스템적 측면의 법령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 예방조치는 사고를 줄일 수는 있어도 해난 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고 후에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의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o p r c 협약이라는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o p r c 협약은 1995년 5월 13일에 발효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11월 9일, 49번째로 IMO에 가입서를 기탁을 하게 됩니다. 이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00년 2월 9일, 국내에 발효했는데요. 어,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 일본이라든지 인접국가와 여기 이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 대응한 훈련을 해양경찰과 해상, 음, 음, 보안, 해상보안청이니까, 해상보안이 합동훈련을 음, 자주 해왔습니다. 아, 이러한 제 체제로 그 국제법 체계가 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수 있는데, 네, 그엑스발대 조사고는 그 계기로서 중요한, 어, 그러한 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o p r c 협약은 19개 전문가 1개의 부속서 또 10개의 결의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유료 오염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서 최약국은 어, 협약 및 부속서 규정에 따라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주요 내용은 첫째, 각 최약국은 국적선, 자국관할 내의 해양시추선의 운영자, 유료취급시설 책임자 항만당국이 유료용 비상계획을 수립 비치하도록 해야한다. 두번째, 선장은 유류유출이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해상에서 사고를 발견한 경우 가장 가까운 연안국에 보고해야한다. 다음, 해양시설에서 유류유출이된 경우에 그 관리자는 관할 연안국에 보고해야한다. 어, 또 항만 및 유류취급시설의 책임자, 해양조사선, 항공기 등을 어, 해상, 항만 또는 유류취급시설에서 유류오염사고가 있는 경우 최약국 또는 연안국에 어, 보고를 해야 한다또 유류오염사고 보고를 받은 최약국은 사고의 성질, 범위 및 예상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어, 평가 내용 및 사고 처리 조치 및 향후 조치 계획 기타 정보사항을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에 어, 통보해야 한다. 다음은 중대한 사고의 경우 직접 또는 지역조직을 통해 IMO에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어, 또세 번째로는 각 최악국은 유료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어,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방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어, 다음 국가방제체제에는 책임당국 오염사고 보고의 접수 및 전파기관, 국가를 대리하여 국제적 지원 요청 및 지원 결정 권한을 가진 당국의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각체약국은 IMO의 지침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유류 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 국가 비상계획은 최약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국가 상호간 협력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정류회사, 선박회사, 항만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상황으로서는, 첫째, 유류, 유출사고의 위험에 상응하는 방지장비의 사전 배치에 관한 최, 최저 기준. 두 번째, 유료염 대응 조직의 훈련 및 관계 요원의 양성 프로그램. 세 번째, 유료 오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 및 동신 능력. 네 번째, 유료 오염 사고 방제와 필요 자원의 동원 동력 동원, 동원 능력을 조화시키기 위한 체제 및 제도 등이 어, 될수 있겠습니다. 어, 넷째는 중대한 오염 사고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지원 요청 시각 체약국이 방제 협력, 기술 및 장비 지원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지원요청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국에 대해 각종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최약국은 유류오염 감시, 확산 방지, 배수 분산 처리 및 정화 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유류오염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기술 및 피해 복구에 필요한 기술 등유류오염 대처를 위한 기술 수준과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그 연구 결과를 교환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체약국은 방제에 관한 기술 지원, 요청국에 대해 직접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으로 방제요원의 교육훈련, 방제기술 및 기자재의 제공, 기타 유료 오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및 준비에 대한 편의 제공, 공동 연구 개발 프로그램의 수행 등을 통해서 방제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로, 체약국은 양자 및 다자간 협정체계를 통해서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인접해역에서의 지역방제체제 구축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로는 IMO는 각국의 중기한 오염사고, 비상계획상의 연락처 및 책임당국 방제요원 및 방재 방제 현황, 장비현황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은, 또유류오염 방제요원의 훈련 등을 주관고 기술 원조 및 자문 등을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부속소에 의하여 유료오염사고에 대한 원조 요청국과 원조국 간의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이 없는 경우의 비용상황 및 변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명시적 원조 요청국가는 원조국에게 방제조치에 대한 비용을 상환해야 하고 자발적 원조국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명시적으로 원조를 요청한 국가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자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서 방제비용을 정산하며 이 비용이 자국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원조국에게 비용의 면제나 삭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에 대한 협약의 규정이 방제비용을 제3국으로부터 보상받을 최약국의 권리를, 저, 권리를 저,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이 OPRC 협약의 그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보시면 선박 해양 시설 항만 및 유료 적양화 시설 기름 오염 방지 비상 계획을 이렇게 어 만들게 되고요. 실제 사고가 이 발생하게 되면 기자재 전문가를 파견해서 최약국 서로 간에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국 국가 비상기 기자재를 이렇게 각각 갖추고 있게 하고요. 지역 협정에 의한 원조군는 주변국이 주변국에, 이제, 연합국이 사고가 나고 나서 통보를 하게 되면, 원조 요청, 또 주변국에 통보를 해서, 어, 하게 되고, 정보자문을 IMO로부터, 어, 통보하면 정보자문을 이 받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가 간에 갖추도록 하는, 이런 데 이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액슨발대주호 사고와, 그, 이후, 그, 미국의 국내법 변화 또 석유산업계의 대응과 함께 어, OPRC 협약의 재정에 그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이번 시간 공부한 것을 그 토대로 해서 어, 저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액슨 발대조 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유류오염대응기구와 우리나라 해양환경공단을 비교해서 어, 어, 그 이것을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이 원래 유류 료 대응 기구는 이제 그 석유 산업계, 그울타으로 뭐 치면은 정유 협회 뭐로 볼수 있는데 여기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직. 이 우리는 이것을 그 벤치마킹해서 어 해양 오염 방제 조합을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배경이라든지 또어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을 비교해 보 필요가 있다. 어, 그다음에 O P R 협약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국제법 체제의 변화인데요, 이 협약의 그 지금 배경과 또 협약 시스템, 이 협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규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어, 그 자료를 수집해서 어, 토론해보는 시간을 음, 가지도록 하는, 음, 해야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그, 도, 엑슨 발레조 사고에 대해서 어, 음, 알아보고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